저는 지금 춘천에 누림이라는 회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누림 대표님을 모시고 이 정식전 토양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이 대표님이시자 또 박사님이신데 저희가 그 우리 슈퍼본부가 함께 한 슈퍼 옥토론을 또개발하신 본인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정식전 토양 관리. 이생물을이용한정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하구는이친구여이 친구는 이친는는 국내 대학, 국립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로도 재직한 과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전공하는 플랜트패스터로지 식물병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람병을 고친 사람을 의사라고 동물을 고친 사람을 수의사랍니다. 저는 식물병을 고치는 식물병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물병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식물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인, 즉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생물학적 요인할 수 있는 역량이나 비해등 이런 원인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전문성을 갖춰야 어떻게 식물을 고칠 수 있는 것 알게 됩니다. 좀 사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농원과 대학을 입학한 후 현재 식물병만 집중하고 현재까지도 이 분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하게 식물병에 관련된 미생물과 관련된 해충 전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물의 생육단계를 보시면 쉽게 정식전과 정식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정식전에서 가장 문제되는 농가의 애로성을 물어보면 결국은 연작장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작장애라는 무엇이냐면 작물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농사가 안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는 연작장애의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첫 번째가 토양 내에 어, 식물병이증가한 토양병이 증가할 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경든 조직이 토양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토양병이라 할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곰팡병을 열리면 역병, 시드음병 위조병이라 하기도 하고 균핵병흑세병 썩은 균핵병 같은 또는 배추, 의 뿌리병 이런 토양병이 만연하게 되고 세균병에 보면은 고추나 토마토 문제는 청고병과 많은 그원예물 문제는 물음병 감자의 문제는 더덩이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좀 사담을 말씀드리자면 세균병의 무름병과 더덩이병은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붙인 이름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나 세균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농가의 가장 큰애로사항이고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토양 내에 는 높은 염류입니다. 이시 염류라고 보통 있는데 그 원인은 영양제나 태비 유박의 미부수기의 토양에 쌓여서 생깁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물이 모든 영양제를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쌓여서 염류가 생기겠죠 또 퇴윕이나 유박은 유기질은 좋지만 결국은 부숙이 안되기 때문에 염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고 최근에 이 연관된 것은 토양 내 뿌력선충이 증가한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토양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이 선충도 밀도가 증가하는 것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를 해결할 수는농가이 절박한 연작자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과학자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먹이사슬,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은 식물이 먹고 자라겠죠 물론 동물도 먹겠지만 식물은 미생물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미생물이 없으면 죽게 됐습니다 즉 생태적인 상황을 봐서도 미생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식물과 최종 우리 인간까지 이해구도가 엮여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요새 핫하게 익히는 게 바이오 차. 그런 분은 없겠지만 바이오는 많으시는 차 아닙니다. 차는 차콜이라는 숯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숯숯은 옛날부터 쓰던 우리 농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을 영어화시켜서 쓰고 있는 거 있고 부식산, 휴믹산에는 토양 계란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거냐? 당연히 연작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같은 부식사이나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유기질이 풍부하고 무기질이 풍부한데 입자도 거칠게 때문에 결국 땅에 들어가면 뿌리 활착도 좋아지고 미생물도 토착이 살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방식이 뭐냐면 돌가루란 말이 한국말인데 제올라이트 라이트 붙은 건다 돌인데 돌에다 미생물을 섞습니다 제조도 단순하겠죠? 섞고 나서 토양에 쓰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냐? 미생물 공급은 쉬우지나 돌가루 미생물을 먹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까? 아, 알고 있듯이 토양에 들어가면 증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는 단순하나 토양에 안정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럼 최종 가장 좋은 이상적인 연작장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미생물 공급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봤더니 결국은 다중 미생물을 발효가 잘된유기지을 집어 넣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다중미세물이 유기질을 분해가 되면 먹이를 쓰니까 증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양에 증식이 돼서 영작자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동시에 농가 입장에서는 이 발효된 유기질물을 통해서 영양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유기질비료도 고급 유기질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연작장애와 작물 생육력 영양제 공급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돌가루에 섞어서 미생물을 섞은 건 이미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토양냉에 뿌리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터리도 어렵고 또 미생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뭘 먹여서 반짝거리는 없어질 확률이 있고 기술센터 등에서 액상은 맞는데 액상은 더더욱 토양에 대한 흡수가 되니까 퍼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필리터를 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필릿를 만들면 로터리추고 농가는 이미 펠리시대개념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용도 쉽습니다 그래서 다종 미세물과 미세물 을 먹여야 되는 유기질을 펠리타화 시키고 또 이건 동시에 영양 공급이 된다면 농가에서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양관리가 개발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개발돼서 등록된 것이 슈퍼옥토로 이 제품의 특징은 요약하자면 이종 미세물 바실로스 리체니포미스 바슬루 섭시은 이종 미생물을 통해서 연작장을 해소한 동시에 여기 먹여야 될수 있는 커피 박하고 가공개분을 유기질 공급해서 미생물의 증식에도 도움 되지만 또 유기질비로 공급될 수 있는 부재를 섞어서 나름대로 잘만들었다 생각되고 가공개분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가공개분만치면 유기질 함량이 높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커피 가을 섞으면 유기질 함량이 60% 넘어서 아주 뛰어난 소양 계량과 작물 생육의 개발 어, 어, 제가 개발됐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 강의 본질은 이 이종 미생물 어떻게 선발했느냐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어떻게 나면 딱두 가지를 봤습니다. 고, 다양한 곰팡이, 세균, 뿌리 역선층을 죽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염료의 원이 인 되는 영양제나 태비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그걸 분해시켜서 가용화를 만들 것이냐이두 가지를 봤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딱 수백 종류에서딱두 종을 제가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첫 번째 종이 바실러스 리치네폼스라는 종과 바실로스 서브스르 K27원 균주였습니다 참고로 이이종 미세물은 제가 기술센터를 폄하는게 아니라 기술센터서 공급하는 일반 미세물하고는 차별화될수 있는 아주 뛰어난 미세물이라고 할수 있고 이두 미세물 특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실러스 리치네폼스나바실로스서브스루스는 다양한 곰팡이 세균, 뿌리 선충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염류까지 해결됐는데 바스로올리체물스는 기량력 외에 이렇게 낫도균처럼 끈적끈적하 분해력이 뛰어나는 느낌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낫도균은 뭐 일본말을 따르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해서 낫도균을 쳤고요 바스로 소프트 K27균주 같은 경우는 기량력이 도더 좋고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두 미생물을 섞으면 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해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미생물 바실루스 리체네포미스하고 바실루스 서프트웨개발한 균질을 섞어서 식물병원 곰팡이 하나에다 놓으면 곰팡이들이 이런 배지에서 이렇게 커지겠죠 그런데 2종 미생물 가운데 딱 떨어뜨리면 보시다시피 성장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2종 슈퍼옥토로에 이는 2종 미생물에는 기량물질, 기량물질을 뭐냐면 곰팡이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기량물질이라 합니다 물질이 나와서 죽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게 과연 범용성 있는가 해서 다른 곰팡이 집어넣었더니 역시나 예측한 대로 미생물을 처리 안 했을 때는 병원균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못 자란 걸 발견했습니다 세균도 해봤습니다 세균도 이렇게 물음병하고 청국병 같은 걸 집어넣어서 세균은 워낙 빨리 자라니까 미생물 2종을 가운데 떨어뜨려보니까 하얗게 보듯이 억제된 걸 방, 어,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미생물은 곰팡이 뿐만 아니라 세균을 방지할 수 있는 물질이 강력하다고 알게 됐는데 또 하다보니 발견된 건 뭐냐면 뿌리역선충, 이종 미생물은 곰팡이나 세균을 줄수 있는 기량물생물만 아니라 효소를 내는데 예를 들면 선충에 중요한 게 젤라틴 같은 거였는데 이런 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면서 뿌리역선충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종 미생물을 처리하자면 뿌력이 이렇게 많은데 이종 미생물 처리하면 뿌력이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미생물 이종만 쓰면 그 많은 곰팡이와 다양한 세균과 또한 뿌력까지를 통합적으로 방제해서 연작자의 농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나 해충을 밀도를 감수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아까 부재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이종 미생물을 다 가공개문하고 가 컵약을 혼합해서 제가 페리스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오늘 시간 관에서 가공개분을 정확히 설명을 나중에 하겠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가공개분하고 개분은 완전히 차원이랍니다 개분은 가축분 퇴블로 되어 있고요 가공개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간 관계상 효소나 미생일정으로 1차 발효를 해서 완전 발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이냐면 부숙이 완료돼서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유기질을 부입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가공개분은 유기질 비료로서 아주 급이 높고요 가축분 퇴비는 퇴비기 때문에 완전히 영역이 다릅니다 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기질 비료 강의 때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가공개분을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미생물 먹이도 좋고 장물 생기도 좋겠죠 길소인산가리도 풍부하고 심지어는 칼슘도 있는데 단 가공개분을 했던 전문가는 아실 겁니다 가공개분은 발효가 되면 유기질 함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커피학을 썼는데 이 커피방은 유기질과 무기질 풍려는 바이오차, 부식산을 대는 효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K농 기술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공 개분을 집어넣음으로써 바이오차나 부식산에 있는 그 유기질이 풍과 무기질하고 입자가 커서 미생물이 잘 증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중 미생물과 이 커피학과 가공 개분을 섞어서 만든 제품을 테스트를 진짜 현장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작물에서 가장 신뢰 많이 되는 그 시설재배 뭐 노지도 있지만 고추를 예를 들면 일반 유기질이라는 것은 태비위박을 말한다 할 수겠죠 있 암만 많이 넣어도 이정미스을 넣고 저희가 부재도 더 좋지만은 섞었을 때 초장 길이가 6 0에서66 역색도 좋아지고 수확량은 30에서 45가 나올 정도로 생육이 좋아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수폭토를 사용하면 태비 유방량을 대폭 줄이거나 미사용도 가능할 정도로 좋은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시를들면또 고추만큼 또 중요한 게 많은 양파가 노지대표 재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예를 그 데이터를 하나에 대해서 양파를 내다면 일반 유기질 비료보다 수폭토를 치면 엽수도 증가하고 길이도 엽장도 증가하고 엽폭도 증가하고 결국은 생중량이 450에서 566으로 클 정도로 양파도 아주 고품질 생산이 되면 알겠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걸한 것은 이게 과수인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서 연작장이 되면 이렇게 포도 같은 게 암만 이비 유박 집어넣어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 복도를 처리하면 탱글 탱글하게 이렇게 포도가 형성됩니다 즉 염류가 많은 문제나 연작장이 되는 것은 유기질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 함유한 제품을 집어 넣더니 었 이렇게 고품질 생산된 물을 얻었습니다. 수폭토를 갖다가 좀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구근류 같은 경우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가 가장 대표적인 구근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단을 쓰는 배추, 무, 상추, 부추 같은 이런 그 다음에 고추,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같은 덩굴 작물, 과수, 토마토, 사과 이런 작물에 대한 농가 실증을 3년 통안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목뿐만, 다양한 장목뿐만 아니라 재배법도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했는데, 온실뿐만 아니라 노지와 마늘 양파, 강원도 대발연구원은 경사지였습니다 그래서 노지, 경사문까지 계산해서 실증을 해본 결과 가장 공통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0평의 수포트로한 포만 사용하면 연작장애, 즉 병도 들어오고, 염류에서도 해소가 행정된 것을 발견했고 조심스럽지만 테비 유박량도 2분의 1만 줄여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연작 장애를 했는데 농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어떤 농가는 테비 유박을 쓰는 걸 고집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연구하는안쓰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포토 사용량이 얼마나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테비 유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수포토로는 원래는 연작 장애두두 두 개인데 3개나 4개, 5개 넘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사용하면 폐비위박 없이도 연작장애도 해야 되고 유기질 공급이 되면 알게 되었습니다. 또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관심을 보였는데 가장 현실적 질문은 그럼 구입을 어떻게 하냐는 걸꼭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고 하다보니 이걸 말하는 게 좀, 좀, 좀 뭐랄까,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농가는 꼭 항상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수 아까 말씀가면서 태농업 기술이라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은 20kg에 2만 5천입니다. 사실 이종 미생물 20kg에 유기질을 2만 5천을 한다면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최저가로 공급하는 거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제품이라 고 말씀드려서 농가 입장이 맞는 거고요. 어 저희 어, 어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에 좀 뺐는데 제가 누리면 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농가에. 공급을 하려면 아무래도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림에 회사를 했는데 이 제품의 문의는 아 휴대폰 박도영 과장이라고 전문의가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구입이나 문의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신 누림본사에 연락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까지만 하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원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이나 농업을 가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썼듯이 이 제품은 농협 계통의 품목이 등록되기 때문에 가서 어, 말씀하 드리면 바로 코드가 뜨기 때문에 구입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계십니다